방송 생활할 때 친구들이 약간 좀뭐 뭐라고 뭐얘기해 외모적인 부분에서 아 <웃음> 이끄던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어릴 <웃음> 때 별명이 뭐였어요? 어? 많만이 얼굴, 얼굴이 뭐예요? 얼굴이 아스팔트 갈린 거가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아니고 왼손에 뵙게 왼손에... <웃음>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내첫 성형 수술을 하러 가게 됩니다 내일 네, 너무 긴장이 됩니다 진짜 제가 주사 공포증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? <웃음>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이뻐질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좀 팍팍 주셔서 제가 기대를 안고 갑니다 내일 파이팅 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정이에요 제가 성형한지 이제 한달차 됐는데요 눈 보여드릴게요 저 성형수술 해주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